짜잔! 세팅이 완료된 PC 모습이에요. 비닐도 뺐어요 <웃음> 그래서 키보드 꼽았고요. 여기 모니터 꼽았고 전원선 꼽았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이쪽 사이드에 전원 버튼이 있어요. 자, 그리고 준비할 게 작은 p c 라 CD롬이 없는 관계로 윈도우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짠! USB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USB를 꽂고, 부팅을 해볼게요. 부팅하실 때, 자, 이제 설치를 윈도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원을 켜면서, F11 f 1 자, F12를 연타 했더니 정말 모양이 너무 예쁘죠 자 F12를 연타하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자, 익숙하시죠? <웃음> 다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한국어 살짝 한글 지금 설치해주세요 다들 익숙하신 화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설치하시고 나서 맞나요자 이렇게 윈도우를 설치를 다 했어요 그래서 설정도 마쳤고 바텀 화면도 예쁜 걸로 바꿀게요 음.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서 LOL을 검색해서 따라봅시다 League of l 들어가서 게임 다운로드. 음. 있어요. 아니, 다운로드 중. 볼수록 예쁜 것 같아. 그쵸? 이렇게 해서 실행하고. 드디어 세팅을 완료하고 에로에 패치를 하고 있어요. 음, 좋아 좋아. 카타리나가 저를 굉장히 노려보고 있는데 에로에는 <웃음> 패치가 확실히 오래 걸려서 음, 조금 기다려야 되죠? 그, 저는 사실, 의상학과를 다니고 실기과를 많이 하면서 굉장히 짐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부분은 깨끗한데, 나머지 부분은 좀, 어, 제가 보기엔 지금 굉장히 처참할 정도로 더러워. <웃음> 더러워요. 근데, 이렇게 p 스가 워낙 뭐 조그하니까 굉장히 편안해요. 여기 책상에 여유도 있고, 음. 굉장히 좋네요 음, 짱입니다 <웃음> 패치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자! 드디어 LOL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웃음> 자 그래서 이제 LOL을 실행해볼게요 자 내가 좋아하는 칼바람나라 진짜 큰다 칼바람나라에 오신 것을 합니다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lot. 파괴되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중라틴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설아 팀 탈탈이 파괴되었습니다. 기분 좋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페이스북 탐방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아니! 이성을 못 만나는 사람들 특징 이런 거 보지 않겠어요 마음이 아프니까요 아, 에고, 에고. <웃음> 많은 이야기들이 있네요. 일본의 떡이래요. 와. 정말 먹어보고 싶어. 이거는 태국 사이트라서 조금 오래 걸리네요. 인터넷에 문제. 일본의 떡이래요. 와우. 맛있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리뷰를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짜잔! 주택의 Z Box 지금 선이 너무 많아서 넣어 뿐인데 정리하면 예뻐질 것 같아요. 정리하기도 굉장히 쉬울 것 같고. 여러모로 만족스럽습니다 오늘 굉장히 대성공이었어요 음 좋아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오늘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제 총평은 일단은 작아서 굉장히 좋다 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데도 성능이 전혀 보통 PC에 비해서 전혀 뒤떨어지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는 약간 걱정을 했어요. 약간, 어, 너무 작아서 혹시라도 내 PC보다 너무 느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도 안 느려요. 굉장히 빠른, 굉장히 빠른 편이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애초에 이런 PC는 아버님들 고스트 PC라던가 그냥 과제용 p c 라고만 생각했는데 굉장히 빠르고 잘되고 게임이 잘된다는 거에 굉장히 놀랐고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가장 좋은 거. 무선 인터넷이 된다는 너무 좋아요. 왜냐면 랜선 꽂기도 힘들거든요. 랜선 지금 저는 <웃음> 랜선 이쪽이 부서져서 뽑히지가 않아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잘 해결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오늘, 저, 어쨌든, 조택 제트박스. 굉장히 재밌는 사용기. 음, 재밌었어요. 사실, 처음에 조택 제트박스, 하, 약간, 너무 작지 않나? 이랬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 디자인도 굉장히 참신하고 예뻤고요. 전 디자이너니까요. <웃음> 그래서, 자, 이상으로 조택 제트박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